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가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친구가 저한테 야 이런 자리가 있다 신청해 봐라 해가지고 신청해서 됐어요 한 주간 일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 꿀인 거예요 지원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또 뽑히는데 어렵지도 않고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꿀 알바를 우리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 시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여다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살고 있어서 공고란에 보면은 최근 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9-6로 일하는 것도 있고요. 청년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 저희가 누려야 되잖아요. 물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다 뜨지만 그걸 하나하나 또 보기 어렵잖아요. 이왕이면은 구청에서 공고 뜨는 거를 수시로 보고 있다가 신청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구청 사이트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뜨면은 꼭 지원하시고 뭐 지원 기간도 굉장히 짧으니까 뜨자마자 바로 쓰고 바로 인쇄해서 바로 제출해버리면은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 맨 뒤에서 만나요. <웃음> 오늘은 나름 첫 출근이어서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됐나? 잠을 잘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It's our 새벽 기상을 한 이후로 아침에 커피를 잘안 마셨거든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웃음> 출근을 하는데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 새벽 독서 모임을 하는데 1주차에 읽을 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또 유튜브 편집도 하고 공고 있으면 지원하고 할 예정이에요 아침 시간을 앞으로 더잘 활용해야 돼서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끝나고 6시 칼퇴하고 갑니다 제가 하는 일은 코로나.. 뭐지? 아 선불카드 등록하는 업무였어요. 신청하시러 오는 분들도 없고 약간 뭐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했던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업무를 했답니다. 개꿀이에요 개꿀. 계속 앉아만 있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상 브이로그는 이렇게 끝나고 내일 또 미러클 모닝으로 봐요 안녕. 어제 너무 잠을 안 자서 오늘 5시 반까지 잔것 같아요. 책을 좀 읽다가 가니다 점심 먹으러 가는 중. 어, 저는 이제 기간제 근로를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이 몇 시죠? 아 지금 시간 6시 15분이에요. 칼퇴하고 걸어와서 15분이 됐고 진짜 배가 고픈데 제 동생이 귀엽네 옆에 있어요. <웃음> 샌드위치를 해놨어요. 동생이 원래 좀 이렇게 야물딱 진건 있는데 근데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동생이 요리 실력을 몰랐는데 동생이 되게 과일도 잘 깠고 요리도 잘 하더라고요. 전제 입맛이 동생 손맛에 길들여졌다니까? <웃음> 그래서 어디 한번 볼까? 빵이랑 토마토랑 계란이랑 양상추랑 양파요. 와, 예. 양파 맛있겠다. 케찹이랑 어머 치즈도 있네요. 아 맞아. 대박. 다이어트니까 딱요거 하나만 먹겠어요. 우와 맛있겠다. 계란 보소. 계란도 반숙으로 한것보서 우와. 음, 음. 빵에 무슨 짓했어? 버어 역시 오늘은 사과잼이야. 음, 아 맛있다. 잘했지만 개프고 너무 맛있어서 많이 안 나가. 너 잘한다. 동생 약간 이런 거에 소질이 있어요. 예전에 파베 초콜릿인가? 파베 초콜릿? 저도 되게 잘 만들었고 애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뭔가 맛있는지 알아 그 비교를 알아요 저는 약간 좀 과하게 넣는 스타일이어서 망하거든요 애게 음 맛있어요 음? 꺼져 저는 아침에 책을 읽고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어제 저녁을 조금 먹었거든요 토마토랑 치즈를 먹고 밑반찬 조금 먹었어요 지금은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런 모공 있는 코 주변에 저 조금 발라요. 음, 조금 어두운 색인데 피부 톤보다 어두운 색을 해야 다크서클이 자연스럽게 가려진다고 하네요.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손자국이 나거든요? 항상 이거 하고 나서 퍼프로 두들겨줘요. 이거는 커버력보다는 피부 톤을 밝게 해주는 게더 좋아서 컨실러랑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어서 이제 20살 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진짜 편하게 가는 분위기인데 전 일단 옷부터가 막 그렇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갈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캐주얼한 옷들은 진짜 집에서밖에 못 입는? 너무 너무 허름한 느낌? <웃음> 저는 회사 다닐 때 입던 옷을 어쩔 수 없이 입는데 다만 회사 다닐 때는 정장치만 입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위에만 이런 거 입고 밑에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제 쉐딩은 이 가장 연한 색깔로 해줘요. 너무 많이 써서 민망하네요. <웃음> 새 거가 아니야. 그냥 쑥쑥 칠해주고 있어요. 아 너무 하면서도 제가 너무 민망해요. 너무 메이크업이 없어가지고. <웃음> 이렇게 저의 <웃음> 간단한 회사 가는 <하는>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웃음> 너무 간단해서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이러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웃음> 회사? <웃음> 이러고 출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따 봐요. 안녕. We were short, sure it's been long. 이제 좀 습관이 된 건지 별로 일어나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얼굴도 많이 붓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찍 일어나서 유난히 많이 부은 거는 없어지고 그냥 평소대로 일어난 기분이 들어요. 아, 제가 다음 주부터 독서 모임을 해요. 새벽 5시에 온라인 미팅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이번 주까지 언컨택트를 읽고 토요일까지 이거에 대한 서평을 블로그에 올려야 돼요. 한반 정도 읽었어요. 로그 책을 읽고 동영상 편집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안녕. 날이 밝았어요. 출근 전까지 편집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진짜 저 입을 옷이 너무 없어서 회사 다닐 때 입던 치마 이런 원피스에다가 그냥 운동화 신고 다녀요. 좀먼바리긴 한데 옷도 사러 가야 되는데 참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내가 또 이제 작년에는 뭘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써보임을 위한 예쁜 문구들을 보내주셨어요. 리딩하시는 분이 직접 스토어팜을 운영하시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책을 오늘 읽고 근데 진짜 바빠요. 책에 대한 서평을 블로그에 써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최대한 편집을 해서 일일 업로드해야 해요. <웃음> 와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롱케도 정말 미라클 모닝을 3주나 했어요. 오히려 컨디션이 저는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 아침형 인간이어서 오히려 좀 늦잠 잤을 때 몸이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오히려 혈액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더 활발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도 조금 더 좋아지고 식욕이 조금 줄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되고 한 저녁에 너무 늦게 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일찍 잘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새벽형 인간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면은 또 좋은 점이 집중도 굉장히 잘 되고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어서 좋아요 사실 저는 저녁에 글을 읽을 때는 글을 보면서 지식을 얻는 용 또는 뭐 스트레스를 푸는 용으로 독서를 했다면 지금은 그 책의 내용이 약간은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확장된 사고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글로써 적어보니까 이책한 권을 되게 꼼꼼하고 쫀쫀하게 읽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일상은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있어요.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안녕!